박나래 닮은 친구야 어! 나래 닮았어! 우와! 바 나래 나래 웃니까 똑같네 자 박나래 닮은 친구입니다 큐티 큐티 네 진짜 반가반가 반가워요 네 이거 이거 거 같아 같 진짜 진짜 나래 닮 진짜 나래